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택과 부동산에 관해 이야기하는 LHTV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로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세분화, 경험, 실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와 같이 건축도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라고 모든 종류의 건물을 다 설계할 수 없고 시공회사라고 모든 건물을 다 효율적으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한다는 의미는 품질이나 생산성, 경제성, 그리고 사후관리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아마도 모든 건물을 다 잘한다는 것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전문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설계를 하는 건축사뿐만 아니라 직원들마저도 공장, 빌딩, 학교, 주택 등 이것저것을 설계하게 되면 품질뿐만 아니라 생산성이나 능률 등 모든 점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점은 클라이언트인 건축주에게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공을 하는 건설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텐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전문화 세분화 시대입니다. 아무런 건물을 설계나 시공을 하려는 제너럴리스트보다는 특정한 분야 특정한 건물에 세분되어 전문성을 가진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장, 빌딩 등 수많은 종류의 건물과 또 일반 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등 모든 지역의 건물들을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 어느 특정 분야만을 전문으로 세분화된 전문가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사나 시공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는 각 분야로 세분되어 있고 세무사나 변호사도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세분화된 전문가들이 훨씬 뛰어난 것이죠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은 건물의 종류마다 제각각 다른 특성이 있고 또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신도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 지침과 택지개발지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 현장에는 이러한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뛰어나 공사비, 품질 관리 면에서 훨씬 경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러한 건축의 경험과 실적이 풍부한 인적 구성, 전문 하도급 업체 및 자재, 장비 업체와의 협력으로 비용과 공기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고 하자 관리에도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택 등 소규모 건축 분야의 장인들인 것이죠 결코 회사 규모나 도급순위등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어설픈 건설업자보다도 훨씬 내실이 있어 부도날 리도 없고 공사 중에 공사를 포기할 리도 만무합니다 어설픈 규모의 건설업자들이 이런 저런 일들에 뛰어들다 보니 부도가 나고 공사를 중단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그러한 스페셜리스트들이 공, 부도가 나고 공사를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작지만 이런 업체들이 특정한 건, 건물만 건축하기 때문에 더 내실이 있고 짜임새가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스페셜리스트가 된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이 어설프게 규모를 늘다면 의미 없는 제네럴리스트로 전락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건물과 지역마다의 다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특히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상가주택의 경우는 일반 지역의 상가주택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건축되는 건물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규정된 지구단위지침과 그 지역의 조례가 있는데 특히 지구단위지침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가구수까지 제한되어 있으며 심지어는 일조권의 방향도 지역마다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주차진출입불허구간, 주차폭고나 제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지붕모양 등 건축물의 외관까지 일반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구 내의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나 시공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침 등 상당한 부분이 불합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로 변경되고 조정되며 또 문제를 해결해가며 설계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또 그러한 지침을 어떻게 반영하고 해석하며 해결하느냐에 따라 설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 결과에 따라 건물의 기능이나 심지어는 사업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물과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건물은 종류도 많고 지역마다 제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특히 일반 지역과 택지개발 지역과 같은 신도시가 다르고 같은 상가주택이라도 신도시의 상가주택은 일반 지역의 상가주택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일반 지역과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신도시도 지역마다 설계의 수준과 공사의 품질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에 들어 개발된 판교, 광교 동탄, 위례, 미사 등을 돌아보면 금방 이해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마다 지구단위 지침이나 조례가 약간씩 다른 점도 있지만 꼭 그런 규정에 의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특색도 강하며 지역마다 건축주들의 분위기나 성향 등이 다른 탓일텐데 이렇게 다른 지역마다의 특성과 건축주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디자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품질과 경제성, 생산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설계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경험과 실적 그리고 어떤 마인드와 성의 그리고 정성을 들였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것은 건축을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니 몇 군데 건축사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본 건축주라면 금방 이해할 것인데 같은 규정으로 같은 땅에 설계한 설계 내용이 설계자마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이라는 것이 대단히 주관적이어서 생각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정된 대지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도 그렇다는 것이고 이는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대지에 같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 견적을 해도 업체마다 공사비가 차이가 많고 또 시공 품질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바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특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설계는 건물의 모든 것 그러니까 기능이나 미관, 공사비, 공사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런저런 건물 또는 전국 각지 여기저기 공사하는 것보다 세분화한 전문성을 갖는다는 것은 품질과 비용, 생산성, 관리면 등 모든 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하자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이 전문성과 세분화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전문성과 세분화는 설계나 공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건축을 한다면 우선 설계나 공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자 발생을 줄이고 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축은 다른 연어 업종에 비하여 많은 공정이 투여되는데 그러니까 미장, 방수공사 등 무려 20여개가 넘는 공정과 이에 따른 전문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문업체의 전문성이나 세분화된 특성이 바로 공사비 공사품질, 하자발생에 관계되는 것이며 사후관리인 하자를 처리하는 데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전문업체도 이런저런 건물과 여기저기 공사를 벌이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하자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렵고 또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해당업체가 그 하자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방 여기저기 이런저런 건물들을 돌아다니며 하다보면 하자관리를 원활히 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경험과 실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전문성과 세분화에는 경험이 필수인데 그것은 바로 경험과 실적도 없이 전문성이나 세분화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 분야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공사 등은 이론보다도 경험과 실적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설계자나 시공자라도 그 분야에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고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그만큼 실적과 경험을 갖춘 노련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물은 다른 어느 건물과 특성이 다른데 주거용 건물은 규모는 작은 것이 온갖 기능을 다 수행해야 하고 연중무유 사용하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건축에 있어서 전문성과 세분화 그리고 경험과 실적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아주 쉽게 말한다면 마치 의사라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하고 내과 외과 등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건축도 건물마다 세분화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럼으로써 건축주들이 바라는 보다 더 쓰기 좋고 아름다우며 경제적이고 사업성 있는 건물들을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로 제너럴리스트 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중요하고 또 건물과 지역마다의 다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물과 지역의 특성상 그렇다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품질과 경제성, 생산성 면에 있어서도 전문성이나 세분화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로는 사자 등 사후관리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경험과 실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은 제가 여러 차례 제 집을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집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축주들의 건물을 그냥 설계나 시공만 한 것으로 거쳤다면 터득하지 못했을 것을 제가 직접 설계하고 건축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몸소 체험하면서 구구절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이나 집이라는 건물의 특성과 특별히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 집이나 건축을 계획하시는 경우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